안녕하세요 당근조 실험실 조재만 입니다 오늘은 좀 재밌는 디바이스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디바이스는요 닉스 칼라 센서 라고 하는 디바이스입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닉스 미니2 하고요 닉스 프로2 라는 장비입니다 어, 요거는 얼마전에 한몇년 전에 킥스타터를 통해서 화제가 됐던 제품이고요 이제 좀 정상화 돼서 상품화 돼 가지고 많은 매니아층을 가지고 있는 장비 중에 하나예요 어떤 장비냐 면요 어떤 물체나 이런 데에다 찍어 보면 그 물체가 가지고 있는 색깔이 뭔지 디지털적인 수치로 바꿔주는 스펙트로 메타의 일종입니다 기존에 있었던 스펙트로 메타들이 대단히 비싸요 그래서 전문가가 아니면 구매하기가 좀 부담스럽고요 실제로 전문가라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 어마어마한 불을 창출할 수 있는 대규모의 디자인실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아니라면 구매해서 쓴다는 게참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들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전문적인 그 컬러 용어들을 가지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좀 과학이나 엔지니어링에 가까운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디자이너들이 쓰기에는 좀 부담스러웠던 게 사실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여기 닉스 칼라 센서 라고 하는 이 회사는 젊은 사람들이 만들어서 새로운 컨셉으로 접근한 거인 만큼 좀더 쉽고 간편하게 어 사용할 수 있는 장비고 비교적 가격도 저렴한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거의 오픈 박스를 한번 볼까 합니다 뜯어 보죠 먼저 닉스 칼라 센서 미니 툴을 한번 뜯어 볼까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박스가 생각보다 예쁘게 잘 되어 있네요 그리고 요게 센서입니다 아주 작죠 요 센서는 usb를 통해서 충전해서 사용하게 되어 있고요 요쪽에 이제 수강부가 있어요 그리고 모양은 되게 작고 뭐 버튼이나 뭐 이런 것도 없네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걸 열어보면 이 안에 뭐가 있을까요 아, 이쪽으로 여는 게 맞는데 상자가 좀 단단하게 되어 있어요 이거 뜨들, 뜨들. 또어야겠는데요 예. 네. 되게 아기자기하게 많이 들어가 있네요. 일단 매뉴얼이 있습니다. 이 제품이 만들어지고 판매되는 곳은 캐나다예요 그래서 캐나다의 거고, 요 가방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들고 다닐 수 있게. 그 다음에 요거는 마이크로 USB 타입의 충전이구요. 이거는 아, 목걸이네요 여기다 걸수 있게 여기 구멍이 뚫려 있는데 뭔가 했더니 이 목걸이를 걸수 있는 그런 구멍인가 보네요 그러면 한번 간단히 충전기를 꽂아서 살려 보고요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페인트라고 하는 프로그램 한번 해볼게요 아이들 그 다음에 간단한 인트로덕션이 나오고요 다음에 센서가 가지고 있는지 물어보네요 그리고 제가 누구인지 얘기를 요청하는데요 어 저는 뭐 뭐나 쓰죠 이렇게 되는데요 센서를 한번 이렇게 갖다 놓고요 새로운 연결 허용을 누르고요 그 다음에 어? 왜 안될까요 네, 프로그램을 지금 차트를 다운로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 미국 지역을 선택을 해서요 그 지역의 정보가 다운로드 되고 있고요 음, 데이터를 가져오고 있네요 지금 제가 선택한 거는 닉 페인트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은 어, 기본적으로 페인팅 정보를 가져와서 그걸 비교하는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정보를 가지고 오고 있어요 그래서 정보가 생각보다 다운로드하는데 오래 걸리네요 서버 위치가 좀먼것 같아요 조금 기다려 볼까요 네 데이터베이스를 다 가져왔고요 자 여기 파란색이 있어요 파란색이 있어서 파란색을 올려놓고 스캔 한번 눌러볼게요 오! 파란색이 나오네요 그 다음에 페인트 버튼을 누르니까요 아하 페인트 종류가 나오네요 그래서 그 페인트 종류 중에서 어떤 페인트에 해당하는 건지 그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을만한 페인트가 벤자민 무어가 있네요 칼라를 볼수 있고요 아하 제가 스캔한 칼라가 위에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밑에 벤자민 무어에서 나오는 페인트 번호 중에 유사한 색깔들을 다 골라주고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일치되는 것은 현재로서는 이 벤자민 모 카테고리 안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유사한거 클래식 정도가 상당히 유사하네요 784번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표시를 해주는 거군요 음 다른 프로그램도 한번 실행시켜 볼까요 여기 닉 디지타이라는 프로그램 한번 해보죠 또 마찬가지로 처음에 설정을 하게 돼 있는데 어, 저는 포토그래퍼인데 어 46번 그리고 1 정보를 주고요 그 다음에 닉 센서를 커넥 하고요 예, 네, 처음에 디바이스를 찾는데 시간이 좀 걸리네요 네 디바이스 찾았어요 아까 그 프로그램이 잡고 있어서 이그 장비를 못 찾는 것 같아요 이제 원하는 메터리얼 밑에 놓고 스캔더닉스 하면 컬러가 나오네요 그리고 인포메이션이 나오는데 아하 여기 옵션이 있고 뭐 옵션이 있네요 요거에 대한 디지털 값이 나와요 그래서 210에 172에 134 요게 수치가 되는 거구요. 그거를 공유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팔레트에서 어 유사한 칼라들, 유사한 칼라 군들을 같이 배열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어, 어울릴 만한 칼라를 제안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재밌네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아, 이렇게 하니까... 요컬러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나와요. 헥사 정보, srgb, cmyk 일 때는 얼마 얼마고 이거는 일때 얼마 얼마고 뭐 여러 가지 정보들이 나오네요. 오, 예, 이렇게 해서 필요한 색깔을 체크해서 그걸 내가 웹 디자인이나 혹은 이런데 쓸수 있도록 이렇게 디지털 정보를 주는 게 프로그램 이름이 뭐죠? 닉 디지털인 것 같아요. 닉스 디지털 그 다음에 아까 페인트를 선정해 주는 것은 닉스 페인트 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그렇게 쓸수 있도록 되어 있네요 오 아주 재밌네요 이렇게 해서 어이 장비가 하는 역할은 어떤 사물에 대한 색깔을 읽어서 그걸 수치화 시켜 주는데 도움이 되는 장비예요 프로 장비는 그것보다 더 다른 추가적인 기능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 상당히 디자이너들이나 색깔이 궁금한 사람들한테는 아주 요긴하게 쓸수 있겠네요. 오늘 닉 센서 칼라 센서에 대한 어 오프닝 리뷰예요. 아주 간단한 리뷰인데요. 자세한 사용법이나 이런 건 추가로 다시 동영상을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오픈 박스는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이것도 아마 대동소이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 관계상 나중에 혼자 제가 뜯어볼게요. 아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